여기서 끝낼 순 없죠. 이번엔 또 다른 레포츠를 찾아가 봤습니다. 와. 분위기가 범상치 않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아니, 선생님. 여기 그 TV로만 제가 보던 그 보드를 타는 것 같긴 한데. 네. 여기 설명 좀해 주세요. 어떤 곳인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언제든지 보드를 탈수 있는 스케이트보드장이고요. 저희가 레슨도 하고 그냥 일반 이용도 할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누구나 탈수 있는 거예요? 아, 저희는 어른도 가르치고 애들도 가르치고 다 합니다. 아이 어른 할것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는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그 인기가 더욱 더 높아졌는데요. 보드 이 모양들이 다 달라요. 이게 용도가 다 다른가요? 어 롱보드, 랜드서핑, 그리고 크루저보드, 그리고 저희가 배우는 스케이트보드. 기술도 되고, 주행도 되고 다 됩니다. 아, 그럼 예. 선생님은 진짜 막 이렇게 막 어려운 것들. 막 이렇게 탁탁 서고 막 돌고 막 이런 거다 네. 하시는 거잖아요 할수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경력만 17년 스케이트보드 고수의 시범이 나갑니다 물흐르듯 자연스러운 주행에 높은 봉도 거뜬히 통과하고요 보드와 혼연일치되어 점프도 자유자재로 거기에 쉽게 할수 없는 고난도 기술까지 척척 선보이는데요 아 잠깐만 지금 내가 뭘 봉기고 진짜 대단합니다, 에이! 아, 선생님 진짜 멋지시더라. 어. 제가 이제 배워보려고 안전장비를 착용은 했거든요. 어 제가 40 이상입니다. 네. 40 이상. 감안하셔서 네. 제대로, 네. 제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 발을 이 데크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한 발을 올리고 앞쪽 나사에 올리고요. 버텨보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열정만 있다면 몸치도 오케이! 초보자가 알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선생님! 이 모든 레슨 과정은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복습도 가능하다는데요. 어우 저렇게 하면 정말 빨리 늘겠는데요? 어, 넘어지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안 다칠 수 있거든요. 넘어지겠다, 아, 이렇게 어, 넘어간다 그러면 안아야 돼요. 예, 네, 안고 손을 짚고 무릎을 대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충격이 분산되고 중심이 나아서 안전하거든요. 네. 넘어진다 그러면 안고 손짚고넘어지고 네. 빠르게 기초를 배우고 이제 직접 보드를 타보는 찬이 리포터 약간은 불안불안해도 처음 하는 거 치고는 꽤 잘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오케이 네. 타고난 운동신경 <웃음> 타고난 운동신경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표정만큼은 국가대표 스케이트보드 1일차 초보 백찬이가 나간다 스무스하게 주행한 뒤 폼나게 마무리해보는데요. 아따 네. 멋지다. 예. 이렇게. 어, 이렇게. 더 타는 정도의 실력 보면 네. 저 친구들과 충분히 겨룰 수 있을 것 같지 어, 않습니까? 오늘 첫날인데 네. 너무 잘 탔거든요. 네. 한번 해볼 만합니다. 예. <웃음> <웃음> 한번 대결 한번 할까요? 네네. 아 진짜? 할수 있겠어? 거기서 출발하셔서 여기까지 누가 빨리 오느냐를 대결을 해볼 거예요. 출발! <웃음> 출발! 시작하자마자 무자비하게 치고 나가는 아이들. 아이고 우리 차이 리포터 완전 대구력인데요. 결과는 벌써 정해진 것 같죠? 와 진짜 너무 잘 타더라. 내가 따라갈 수가 없겠어. 우리 친구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저 1년 반다 되갑니다. 스케이트 타 보니까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기술을 성공했을 때 기분이 제일 좋아요. 와, 그럼 우리 친구는 스케이트보드 타면서 아, 나는 이건 꼭 해내고 싶다 하는 뭐, 목표 있어요? 저는 트레플 립을 꼭해 보고 싶어요. 와 우리 친구들 꿈꼭 이루길 바래요 오늘 김해에서 다양한 레포츠 경험해 봤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죠. 웅크렸던 몸 활짝 펴시고요. 다양한 레포츠로 기분도 업, 에너지도 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